조련 변이는 유전자랑 DNA가 아니고 염색체. 음... 얘는 DNA가 염기의 배가잖아요. 열 네. 배열이, 배열이 변화가 좀 있는 거예고요 음... 염색체는 염색체 자체가 또 모양, 수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나오유전이 변형된 이, 유전. 이 유전자나 염색체가. 자존에게, 자존에게, 전존에게자에게서 지병을, 일으키거나, 지병을 만드는, 반석병을, 반상을, 그리고 나오는 게, 어, 유전자 풀. 그리고, 유전자 풀, 유 빙고. 이 집단이,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총을. 음. 그리고, 유진자 빈도. 이 아래 이제 하비 마인 밸크 법칙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다른 책을 보면은, 여기에는 좀더 정확하게 하비의 밸크 법칙, 마인 밸크 법칙, 이런 식을로좀 더, 뭐랄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성도 하는 거. 스제 모비, 조회성도. e p 추가 이두개 앞에 잡종. 라고, 아까, 그 뭐랄까, 봤던 지식입니 그래서 이 유전자 빈도는 뭐냐면, 이 유전자 풀에서, 그, 이유들이 되게 유전자 상대적인 거예요. 음. 말좀 내가 해석하시면 안 돼. 이거는 여기 아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인는데 아까 어, 제가 음성은 필요하고, 열성은 추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네수를 더, 이네의 빈도를 더는 한사실입니이 음. 하디 마인메이크 법칙이 이제 나와요. 이렇 네. 얘를 하나 더, 나아주는면이1죠 네. 항상 에서얘 1이에요. 음. 빈도니까 이건 어, 어차피 이거, 이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도 항상 1이 하디랑, 하디 바인메이크 법칙은 이 맨델 집단을 기준으로 법칙을 서술하고 있는데 얘는 세대가 어 거듭되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유전자 풀 이나 유전자의 빈도 얘는 연화가 액션입니다. <웃음>